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정말 많이 바빴던 그런 하루였고요. 확실히 하루 쉬고 오면 월요일 날은 상담이, 상담과 전화가 정말 많습니다. 전화 오늘 답변 다못 드린 전화도 꽤 많이 있고요. 전화드립니다라고 못 드렸고 다시 드리면 안 받고 이래가 통화 못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어, 필요하시면 한번더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오늘은 어, 친구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어, 딸이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어, 그래서 결혼 전에 집을 이제 어떻게 좀 사놓으려고 어, 친구야 이거 분양권 하나 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랑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주소 있는 곳그 채로 분양권 그것도 그냥 사면 되나?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네가 주택이 2주택인데 플러스 분양권까지 사게 되면 나중에 3주택으로 그 분양권은 지득세를 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소를 좀 독립을 하기로 하고 어, 1주택을 만든는 상태에서, 그리고 분양권을 사도 사야 나중에 엉뚱하게 취득세를 좀덜릴것 같다. 한 번,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제 이러다가, 어, 그러면 세대를 어디로 독립을 해가 잠깐 내보내야, 아니, 제대로 그게 될까? 이래 이제 묻는 거예요. 실컷 내보냈는데, 도로목 되도록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 세대의 이제 범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둬야지만이, 예선에 보낸 그 딸내미가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도록이 되겠죠 먼저 이게 보면 우리가 직계 존속 존속은 그 처가 그러니까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장인 장모님 쪽 시댁 쪽 이쪽은 양쪽 전부 배우자 다 포함 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헷갈리는게 형제자매에 대해서만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요 형제자매는 거주자 본인을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나의 형제자매 그리고 내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배우자의 어 내 배우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나의 그 남편의 형제자매 서로 똑같죠. 이거는 각자의 그 형제자매는 다 들어가는데,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건 가족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약에 세대분리를 하려고 한다. 어 그러니까 배우자의 어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위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잠깐 내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아주 쉽게 딱 놓고 보면 나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요거수자가 만약에 남편이라고 치면 남편의 형제자매는 성이 남편과 똑같겠죠. 그죠? 만약에 이시다. 뭐 전부 이시겠죠. 여기는. 그러면 어, 만약에 여자가 저같은 경우에 제가 방시예요. 어, 방시 같으면 저의 형제자매는 또 전부 그냥 다 방시겠죠. 그러니까, 남편의 성과 제 성의 형제 자매는 그 주소에 집을 갖다 놔도 독립세대가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 본인의 <웃음> 형제 자매의 배우자니까, 어 이거 성씨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형제 자매라면, 어 저로 치면은, 저희 이제 시아주버님, 뭐, 시 고모님들, 시누이 그죠? 그쪽이 다 남편의 형제 자매잖아요? 그의 배우자 같으면, 어, 그러니까 저로 치면은, 이제 윗동서님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신우이 되시는 그분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어, 고모부들. 고모부가 이제 저로 치면은, 아이들이 이제 고모부가, 그게 되죠. 배우자가 되는 거죠. 성씨가다 다르겠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걸 좀더 쉽게 정리하면 어,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어, 신랑이 이시고 제가 방시라 치면 이시와 방시는 다 가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댁이 5남매, 친정이 육남매거든요 그러면 5남매의 짝지가 성씨 다른 짝지가 다섯 분이 있을 거고 저희 쪽도 육남매니까성씨 다른 저희 형제들의 배우자들이 여섯 명이다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그냥 헷갈릴 게 없이. 같은 성은 전부 가족, 형제, 자매, 의 배우자, 가족에 해당 안 한대요. 여기 아까 요 나머지 여섯 명, 성씨 다른 다섯 명과 여섯 명, 저희 가족과, 가족을 놓고 보면 가족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렇게 럼그성씨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형수님, 제수씨 매형, 매제, 동서, 천함의 아내죠. 그죠? 다성씨가 다릅니다. 같은 성은 형님, 동생, 누나 다 같은 성이잖아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배우자니까 저쪽을 놓고 보면 처남, 처형, 처제 다 방시잖아요. 이게는 그죠? 남편 입장에서 다 이시고 이건 방시잖아요. 아 이제 입장에서 이제 시댁 쪽을 놓고 보면 다 이시겠죠? 어, 요 오빠, 언니, 동생은 또다 방시잖아요. 이다 형제라는 소리죠. 이래가나 하 저래가나 하다 이시방시예요. 저희 집을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동서 신우의 남편은 저희 동서는, 형님은 석 씨와 박 씨가 있습니다. 저희 삼남이녀거든요, 시댁에. 그 다음에 신우의 남편은 최 씨와 안 씨에요. 어, 신우이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요렇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형, 저기, 그, 본가족은 요렇고, 저희 이제 제 쪽으로는 형분은 저희는 김 씨, 뭐, 제 분은 없습니다. 저희 여동생은 없기 때문에. 올케는 세, 세, 세 명, 네 명이나 있어요, 제가. 박씨, 한씨, 뭐, 이씨, 김씨.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이씨는 요, 우리 그 신랑의 이씨가 아니겠죠. <웃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헷갈릴 게 없는 게성시다른내 형제의 짝지는 전부 그냥 남으로 본다.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로 보는 거죠. 피가 섞인 형제는 전부 가족으로 본다. 요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이기한 바에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어, 오늘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어, 세대분리를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잔금치기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근데 갔다가 달랑 잔금 하루치고 그 다음날 바로 데리고 오면 이거는 얼른 보면 꼭 진짜 위장전입 같잖아요 한 양도세를 과세하는 그한 기간 동안은 그냥 따로 나가 살고 있는 게 제일 맞겠죠 그리고 양돌일 전에 사실상 세대를 분리를 했고 어, 각각 독립 세대 요건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세대로 보는데 어 계약 때는 같은 세대였어도 어, 양돌일 잔금 때 그러니까 독립돼 있으면 독립으로 보는데 어, 양돌 전에 주민등록만 세대를 분리했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계속 어, 안 나가고 부모 집에 계속 그대로 있고 주민등록만 성시다르나가 올케 집에 달랑 갖다 놨다. 이거는 사실상 거주 그걸로 보기 때문에 동일 세대입니다. 실제로 나가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이거 조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틀립니다. 뭐 카드 사용 내역 날아가는 거라든지, 우편물 날아가는 거라든지, 교통카드 찍는 거라든지, 심지어 아파트에 그 출입, 부 CCTV라든지 이런 것만 놓고 봐도 그걸 잡을려면 얼마든지 잡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제로도 이사를 가고, 주소도 달리 하고, 그렇게 하되 아까 성시가 다른 뭐내가 편안한 그냥 범위의 집을 보낸다면 성씨가 다른 내 형제 자매 소유의 집 그쪽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되 아파트에 내보내면 아파트는 그 독립 세대 두 세대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나 뭐 이런 데에 이제 만약에 뭐 살고 있다 이런 데가 가능하겠죠. 아무리 성씨 다른 올케 이름이나 뭐 동서나 뭐 형수님 뭐 집이라 해도 아파트다 그거 갖다 놓으면 그냥 독립 안된 겁니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오늘 이렇게 독립 세대를 또 알아놓으면, 실제로 이사를 나간다 하되, 어느 세대로 가야, 요즘같이 중과 때문에 머리가 아픈 정말 이런 시대에, 세금을 좀 피해서 자녀들한테도 집을 살수 있는, 그걸 좀, 하나의 또, 뭐, 알고 이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이게 또 활용이 가능하겠죠. 어, 이렇습니다 세대는. 성시다른 내 형제의 배우자 집, 아파트가 아닌 주택, 그리고 실컨 또 세대독립을 했는데요. 오늘 참 결론적으로 내 친구는 세대독립을 하려다가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 20대예요 아직. 여태까지 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 취업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계속 공부만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위소득의 40% 이상 그게 한 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70만원 정도의 소득은 증명이 되어야지만이 어, 이렇게 독립을 해놔놔도 어, 인정이 됩니다 독립세대로 근데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해? 인정이 안됩니다 그게 그러면 실거 주소 갖다 놓고 아까처럼 올케 집을 골라서 주소 다 갖다 놨어요 집 샀어요 소득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3주택 중과가 되겠죠 친구가 집이 두채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저것 다 따서 보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어, 신경 쓰시라고 오늘 한번 챙겨서 올려봐 드렸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만들어 놨거든요 어, 유튜브에 댓글 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도 이렇게 댓글 달아 놓으시면 제가 자주 못 봐요. 그거는 그럼 유튜브에도 제가 댓글을 잘 못답니다. 잘 안답니다. 유튜브에 댓글은 어, 그러니까 단톡방에 오시면 제가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놨어요 초롱공인TV의 오픈 카톡방을 주소는 요 밑에 어, 설명란 제목을 클릭해보시면 밑에 링크 주소가 떠있거든요 1500명 선착순으로 제가 입장을 받고 있고요 어, 지금은 아직 제가 실명으로 뭐 전환해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1500명이 지나면 입장하고 싶어도 이제 거기 들어와서 질문하고 이런게 안되고요 어, 거기는 어, 제가 그냥 실시간으로 매물을 그 광고 양식에 갖추어서 올리는 그걸 우선으로 하고 있고 어, 그 안에서 또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재개발 뭐 자격관련부터 시작해서 어, 소소하게 애매한 것들 질문들이 또 오고 갈수 있잖아요 어 제가 제일 빨리 들이다 보는 곳이 그 단톡방 이에요 유튜브는 업로드 해놔 놓고 그냥 저녁에 업로드 할때 이렇게 볼 때가 많구요 그 다음에 블로그는 댓글은 제가 잘 안들이다 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답변을 빨리 요 하시는 거는 단톡방으로 들어오세요 1500명 지나면 그 방에 입장이 안됩니다 최대한도가 1500명 이더라고요 어, 그 1500명이 나중에 다 차고 나면 어, 그 다음 단계로 뭐 이제 유료 단톡방을 또 하나 더 하든지 그건 그 다음에 일이고 우선은 지금 무료 단톡방이 1500명 한도가 있으니까 제가 어제는 1월이라서 그 단톡방을 신경을 안썼고요 만든지 오늘이 이틀째 였어요 벌써 200몇 십명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늦게 들어오시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참고하시고 들어오시면 뭐 이래저래 그래도 끈적할게 있으시겠죠 톡방에서 도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